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이 워크북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와닿는 세도나 메소드 그리고 석세스 프린시플 트레이닝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는 내 이제인. 기품을 그러나다길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나는 나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믿는다. 믿는다. 오호세스데 미션 준비 아! 미션 시작 삶의 <놀람> 모든 면에서 성공한다 삶의 모든 면에서, 면에서 성공한다 삶의 모든 면에서 성공한다 오호세스데이호 준비 아! 구호 시작 수월 성공한 데이 이은 사랑한 데 우리는 오호세스데 우리는 행복한 데 화관 준비 아! 화관 시작 나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워크북을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도나 메서드 어드밴스드랑 베이지 워크북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베이지 워크북을 작성을 해서 이미 지금 트레이닝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워크북 작성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성인들이 사용했었던 그리고 이해했었던 그리고 적용했었던 그 원리를 언어 장벽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이 워크북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 제가 지금 컴퓨터에 작성하고 있는 워크북을 본다면 흘려보낸다는 뜻을 사람들이 그냥 밀쳐낸다는 뜻으로 자꾸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본래의 의미 이게 바로 허용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고 항복하는 거고 용서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올바르게 담아내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워크북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북 제작이 이제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언어로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와닿는 세도나 메소드 그리고 석세스 프린스플 트레이닝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분명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보고 있는 자료들만 해도 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건 석세스 프린스플에 대한 어 저희 워크북 그리고 어 트레이너들, 어 교육자들을 위한 어, 자료들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깨알같이 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자료들과 이 놀라운 트레이너들 그대로 흡수해서 성공의 길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